국민을 대신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질문한 것이고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곧 국민의 물음에 답변하는 것인데 웃어? 국민이 그렇게 웃음나 여권의 대선 주자로 확정된 이재명이 귀신같은 말씀으로 국감장에서 국힘당 의원들을 맘껏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재명의 행동패턴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특이하다 못해서 기상천외하기까지 해서 자칫 잘못하면 깜빡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신차려합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사람의 죄지로 봐야 하나 아니면 사악한 악마의 주술로 봐야 하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 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은 사람들의 예상과 다른 행동을 즐겨합니다. 그는 참으로 의표를 찌르는 행동의 달인입니다. 대정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재명은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지사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예상이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엄청난 공격을 감내 하고 자칫 거짓말이라도 하게 되면 고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말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 한두 가지 만으로도 자신의 대권가도에 먹구름이 낄수가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릴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예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사임하지 않고 경기지사로서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재명은 번번이 불리한 상황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이재명은 언어적 순발력이 뛰어나다 는 것을 본인 자신도 잘 알고 있어서 이 점을 10분 이용해서 대장동 의혹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나 겠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문만 잘 참아내면 잘 받아치면 여당 의원들의 우호적인 질문에 답변하면서 대장동 의혹을 무마시켜보자 이런 계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시나 국감장에서 이재명이 던지는 말들은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뒷목을 잡게 만들 정도로 기이하고 교묘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피켓까지 들고 나와서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돈 먹은 그분들은 국민의힘 당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이 드러났다는 식으로 짤막하고 임팩트 강한 진실비틀기 마타도어로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 마치 국힘당이라도 한 것처럼 마법을 부리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속일 수 없는 사람들은 못 속인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에 속아줄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짧고 굵고 단순 무식하게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그것을 던지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일말의 양심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차마 말하지 못할 거짓말도 이재명은 자신있게 뻔뻔하게 내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입니다 이재명은 어차피 모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지 않을 국민들을 냅두자 이런 작전인 것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곳곳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지지해줄 국민들만을 집중해서 공략하면 그들을 선거일까지만 속이면 된다. 지금 이후로는 이 방법을 선택해서 실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민들 중에 자신의 말씀시 말춤, 말코팅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 말코팅에 소가 넘어갈 개돼지 같은 국민이 최소한 50%로 된다고 생각한 나름의 고육지책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른바 디데이 대통령 선거일인 내년 3월 9일까지만 속이면 된다. 그날까지만 입을 틀어막을 놈은 틀어막고 물어보면 동문서답하고 불리하면 야당에게 뒤집어 씌우고 핸드폰 숨기고 진실을 들이대는 놈이 있으면 실실 비웃어주겠다는 전략이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만 버티자 그러면 성공한다 이렇게 버티기 작전에 돌입한다는 생각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이재명이라 해도 이번 대장동 개발비리사건 앞에서는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되지 않겠나 이게 많은 사람들의 관측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이웃들 친척들에게 대장동의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시면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진실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간단히 전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100년 전부터 조상 대대로 성남시 수정구 대장동에 살아오던 주민들의 땅을 집을 헐값으로 쳐서 안 나가려고 버티는 사람들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 집행으로 내쫓았다 그들은 그 보상비로 지방칸 마련도 힘들 정도였다 두 번째, 빼앗은 땅으로 개발업자들에게 비싼 값을 쳐서 되팔아서 땅 장사를 했다 세 번째, 그 개발 수익으로 이재명의 측근들 불과 몇몇의 호주머니에 수천억 원의 돈을 쓸어 담게끔 했다. 네 번째, 문제는 이 대장동 개발을 이재명 자신이 모두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평소에 자신이 자랑하고 다녔다는 것인데 유동규, 김만배 등 자신의 측근들에게 수천억 배당이 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나는 몰랐다 이렇게 발뺌을 하더라. 그래서 서민을 위해서 살고 그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가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사건이 바로 이번 대장동 사건이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이웃 일가 친척들에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한 스펙도 없던 유동규를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수족처럼 부릴 때는 언제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까지 만들어 줄 때는 언제고 유동규를 자신의 측근이 아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힌 자가 측근이 아니면 누가 측근이란 말입니까 유동규는 수만 명 직원 중에 한 명이라면서 직원의 부패에 대해서만큼은 사과하겠다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꼬리 자르기를 했던 이재명 그리고 유동규에 대해서 배신감 느꼈다고 유동규를 파문까지 하는 듯한 그런 말의 코팅으로 속임수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는 자 그가 누굽니까 제 입을 보십시오. 그는 이번 국감에서 국민을 대놓고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김영판 의원이 성남지역 조폭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의 진술서 를 공개하면서 20억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자 이재명의 기가 나왔습니다. 동문서답 받았다 안받았다 그 대답 잘못하면 위증죄로 대통령은커녕 감옥에 가기 때문에 그 대답은 안하고 이래서 국회의원 의 면책득권을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돌려치기를 합니다. 과연 전륜의 말씀씨 아닙니까 게다가 질의 도중 흐흐흐 크크크 여러 차례 소리 내서 비웃었습니다. 대의민주정치 국가에 있어서 국회의원은 그한명한 한 명이 국민들의 대변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목소리는 곧 국민의 목소리며 국민을 대신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질문한 것이고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곧 국민의 물음에 답변하는 것인데 웃어? 국민이 그렇게 웃음나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지 않으십니까? 결론적으로 대장동 개발비리는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사유재산권의 침탈과 공공이 거두어야 할 이익을 이재명 카르텔이 약탈해간 것 이것이 팩트다. 지금 거의 모든 언론에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 오직 이재명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여론이 사방에서 들끓으면 문재인 이재명의 미력주문 깨부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12일에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경선 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매년 대선 때 이재명에게 표를 주겠다고 답한 비율은 불과 13-14%에 불과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차라리 윤석열과 홍준표에게 찍겠다고 한 이들도 30-40%에 이릅니다. 그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인식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캠프에서 복지공약 담당을 한 제주대 이상희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서 원팀 언급하지 마라 이렇게 일갈했습니다이 교수는 하루 전날인 17일에도 이재명을 저격했던 바 있습니다 좀처럼 이낙연 측에 분이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교수가 최근 한 말을 요약해보면 이재명은 세계 영역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첫째 사적 이력의 검증 형수에 대한 욕설과 전과 사범의 인격적 품성, 도덕성의 검증 그것이 첫번째요 두번째는 공적 이력의 검증인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임기간 벌어진 대장동 부동산 불로소득 게이트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부적절한 인사, 부당한 홍보비 지출 논란 세 번째는 국가 비전 검증인데 기본소득 공약의 도입은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규정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기 때문에 명백한 해당 행위에 속한다. 이것이 야당의 주장이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에 대한 주장이라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민주당 내부 민주당을 지지하는 상당수의 당원들이 한마디로 이재명이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원영색 들어보셨죠? 공자의 노노에 등장하는 말로 원래 문장은 교원영색 선의인인데 교묘하고 화려한 말솜씨와 얼굴빛과 표정을 좋게 꾸미는 자 중에 착한 사람은 적다 이런 뜻입니다. 엊그제까지 이재명 자신을 감옥에 갈수 있다고 혹독하게 저격한 서른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끌어안고 이렇게 환하게 웃는 교원하고 영색하는 자교원영색하는이 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서른 의원의 이 어색한 표정이 차라리 슬픔을 담은 당혹스럽고 고뇌하는 듯한 진실된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검사 사칭 포함 정과 사범 여배우와의 스캔들 조폭과의 연루설 형수에게 대한 쌍욕 당근일의 최대 비리라고 일컬어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이런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선 사람이 여당의 대권 주자라니 이게 꿈이라면 정말 이런 악몽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걱정 아니겠습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